됐다 오 진짜 그냥 때려주세요 한번만 더아아 아, 미치겠네 진짜 <목소리> 3이라매 네.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거는 상관이 없고 2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나면 공을 이렇게 쓸수 있다 오 멋있어 <목소리> 스탈리지 콤보가 쌓였기 때문에 W 막타에 한번더 쌓여요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W 하나 더아 평타 한대더 그러면 평 W Q W 평으로 그 육스택이 차가지고 궁이 써진거야 평 W 이렇게. W, Q, 형? 음, 음.. 재밌겠다!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는데? 내 흥미를 유발하는구만 시 c 기 있고 탱탱한 걸로 여러분 항상 늘 얘기하죠? 내가 터지는 시나리오는 있지만 다른 라인이 터지는 시나리오는 없다 항상 얘기하는데 아 미친 내가 터지는 시나리오는 있지만, 일로, 일로 와요. 아, 오차, 오차. 아, 안무빙 오바라구.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알겠다, 나 말고 딜을 막 부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더 있어야 돼다음반 하시는 연구원분들 사이라 플러스 딜러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나는 탱커가 솔직히 말하면 서폿 하나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뭐라 엄마 믿으라고! 나는 근데 하고 싶은 거 한다 해도 아니야, 지입하지 말자 하고 싶은 거해 알겠어 <웃음> 괜찮아요 할만함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원딜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서폿을 하는 입장으로서 원딜이 어떤지 어떻게 지켜주는지 좀 공부해보려고 하는 거라 내가 자꾸 탱 서폿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랭겜에 교과서가 되줘야할 분들인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잘하길 바란다며 잘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며 공부하려는 이 의지를 왜 자꾸 그렇게 뭉개버리는 거야 우유를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그때노까진 아니고 선호하시는 거 보니 원딜그 자체가 되어가시는군요 형타사기 입장에서 만족스럽습니다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. 어, 뭐야 나한테 쓰는 줄 와 나한테 쓰면 좋아 와, 진짜 설레발 개쩔었다 나 끊은 줄 알고 아 내가 불칠하면 날 끌었을 거야 어 와.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W를 둘이 붙어있을 때? 아 내가 직접 챙겨줄 수 없으니까 그 진리언이 나한테 붙으세요 살려면 제 옆으로 붙으세요 알겠죠? 알겠어 그렇지 이래야지 이래야지 그냥 질리언 그렇게.. 안다 <웃음>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겠다 <웃음> 먹을 수 있을까? 아픈네 생각보다 오! 야이아픈네 생각보다 아야야야야 안녕히계세요 오! 아안모가 아직 두꺼비도 날안 도와줘. 와 이거 무... 나 이거 못 도와주는데. 어 됐다. 오. 진짜 그냥 때려주세요. 한 번만 더. 아아 아, 미치겠네 진짜. 아 그냥 부시들어가지 말걸. <웃음> 괜히, 괜히 피 욕심내다가 아 이거 내 욕심이야 아.. 아.. 정말 주옥같은 장면이네 음. <웃음> 아 짜증나! 되지 마. 그 순간 제일 짜증이 나는 건 나야 재밌지? 내가 이상하게 죽으면 돼 자꾸 재미가 있겠지? 아까 판보다 난데 부끄러워서 참을 수 없어 지금 야수호가 던집니까? 아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이길 수 없는데 공은 좀 써봐야 될거 아니냐 야수호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 야너 그러지마 나 아직 아무것도 못했다고 나궁한 번만 쓰게 해줘 야공좀 써보자 오. 아까는 다른 의미로 할게 없었는데 지금또 아까 전판이랑 다른 의미로 할게 없어 <웃음> 방금 전판, 경판의그 장면, 나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. 돈을 보내기만 해. 난안 봐도 되니까, 다른 데 보내세요. 다른 데서 많이 웃겼으면 상관없는데, 나한테 보내지 말아줘. 어딨어? <놀람> 오! <됐다>. 오! <놀람> 진짜 그만. 때려주세요! 한 번만 더! 아! 아, 미치겠네, 진짜. 아, 그냥 부시 들어가지 말고 보지 마!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런 장면 많이 봤잖아 이제 웃기지도 않잖아 늘 새롭고 짜릿하다고? 늘 새로워? 짜릿해 삼이라미로전인데저 친구가 얼마나 잘할려나 다이아사는 왜 나오는 건데? 원딜 다이아사는 뭔데? 짜증나 한만 띵띵 <목소리도> 어 어? 피... 윽득밖에 이득이요? 고 딜! 다이아 치어본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<웃음> 다행이 저분이 만약 루시아 같은 거 들고 왔으면 개 털렸어 진짜 어, 안 돼! 이러면서 싹 털렸어. 응. <웃음> 와우 미친. 오우 다행이다. 난 친구들이 있는데. 넌 친구 없구나? <웃음> 친구 있어서 이겼다. 오쟤 궁쳤다. 잠깐만. 어 큰일 났다. 오! 나이스! 그렇지! 성장했다, 성장했어. 이거는 내데 사기캐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트리플킬도 할줄 알고 성장했다, 성장했어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를 많이 먹고 <얻고> 있었다. <웃음> 다이아 이겼어. 다이아 이겼습니다 근데 저사람 잘하긴 잘했어 좋은건 한번 더 봐야겠어 좀 뿌듯하네 오쟤궁찼다 잠깐만 어 큰일났다 오 나이스 그렇지. <놀람>